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ENTP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i s t j 유 형과는 여러모로 아주 다른 스타일이죠. 거의 정반대쪽에 가깝습니다. 이 NTP는 MBTI 4가지 네 종족 중에서 n 티그룹에 속하는 유형입니다. 데이비드 컬시는 이 n 티그룹을 프로메테우스 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인류에게 불을 전달해 주었다는 바로 그 프로메테우스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 기존에 없던 걸 발견하거나 발명하거나 이런 거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엔티족에는 엔티브 인티브 엔티제 인티제 이렇게 네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들이 미묘하게 달라요. 신화에서 불을 인류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불이 사실은 신들의 세계에서 훔친 겁니다 그렇죠 신들에게서 훔쳐서 인간한테 주는 겁니다 바로 이 훔치는 거에 좀더 강조점이 있는 사람들이 ntip 인팁 이고요 인간에게 전달하는 거에 좀더 강조점이 있는 사람들이 ntj 인티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ntip 인팁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아내거나 찾아내는 거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궁금한 건못 참는 사람들 있죠? 보통 NU형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NU형 중에서도 이런 기질이 가장 강한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하나 꽂히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파고들곤 합니다. 일종의 오덕 기질이라고 할수 있는데 심한 경우 살짝 놀기까지 느껴지기도 하죠. 그만큼 호기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호기심이 충족이 되면 태도가 확 바뀌죠. 왜? 한끼 굶었을 때 밥을 보면 정신없이 달려들잖아요. 근데 배가 어느 정도 차면 바로 숟가락 놓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궁금한 걸 알아내고 나면 더 이상 손을 안 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알아낸 것 같고 무언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엔팁 인팁은 그걸 갖고 뭔가를 하려는 데에는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편이에요. 엔티제 인티제 이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쏟는 경우가 많아요. 새롭게 알게 된 아이디어나 지식으로 엄밀한 이론을 만들어 내거나 사업을 벌이거나 이렇게 하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 뭘 하는 게더 중요한 거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팁, 인팁! 이 사람들은 어렵게 무언가를 알아내거나 찾아내고 나서도 그걸 그냥 흘려보내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 거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또 쫓아가다 보니까 기존에 알게 된걸 챙길 여유가 없는 거죠. 알아낸 걸 다지고 정리해서 쓸만한 걸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알고 나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ENTP, ENTP 유형의 강점과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e n t 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ENTP는 칼용의 심리 유형으로 구분하면 외향적 직관형이 되는데요. 외향적 직관형인 사람이 하나 더 있죠? 바로 ENFP입니다. 이두 유형이 용의 심리 유형에서는 같은 유형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ENTP은 엠프피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둘다붙임 있는 편이고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도 많고 사차원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보통 n t p 는 경쾌한 느낌이 있고 mp는 아주 발랄해 보이곤 합니다 관종 끼는 확실히 mp 쪽이 더 많다고 봐야죠 하지만 역시 entp와 가장 닮은 유형은 intp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봐요 NT 특유의 드라이함과 외골수적 기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n 유형은 확실히 NT와 NF로 구분해서 볼때좀더그 특징이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NTP는 NT답게 문과, 이과 중에서 주로 이과적 성향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과학이나 기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흥미로만 보면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잘 맞아요. 하지만 깝깝한 걸 싫어하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NTP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말로 먹고 사는 직업도 괜찮아요. 강사나 개그맨 이런 쪽도 좋고 법 쪽이나 정치 쪽에도 꽤잘 맞는 편이에요. 말싸움에 능한 면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침없이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이라 신중함과 인내력이 요구되는 업무와는 별로 안 맞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생캐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아까 엔팁과인팁이 불을 훔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누구한테서 훔친다고 했어요? 신들한테서 훔치는 거죠? 그럼 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놈 봐라 하겠죠? 찍히는 거예요. 어? 여기서 엔팁이 찍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똑같이 신들한테 맞서더라도 N 엔팁은 내향적이라서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반해 N 엔팁은 외향적이라 그게 드러나거든요. 말하자면 자기 윗사람이나 혹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대놓고 맞짱 뜬다는 얘기입니다. 찍히든 말든 기치않다는 거예요. 할 말은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거나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못본 N 엔팁 중에 이런 당당한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 정체성이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찍힌 상태에서 한 10년 살고 나서 MBTI 테스트를 다시 해봤더니 웬걸 INTP 유형이 나오거나 ENTJ 유형이 나오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ENTP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ENTP로 산다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ENTP 기질 자체가 체제 순응적이지 않거든요. 체제에 저항하거나 체제와 대립하거나 심지어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한마디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체제, 시스템이라는 건 국가나 사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회사나 관공소 같은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회사 중엔 모토가 오직 혁신, 뭐 이런 거라서 끝없이 변화하려는 문화를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회사라면 아주 좋습니다. 엔틱과 잘 맞아요. 하지만 이런 데는 확실히 드물죠. 게다가 말단 직원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태도로 일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아니 어떤 상사가 얼마 되 주도하는 신입이 우리 회사는 이런 게 저런 게 문제네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저걸 저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말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냥 시키는 일, 주어진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혹시 사회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젊은 ENTP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스타일, 성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다른 유형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특히 ENTP가 그래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신입한테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걸 요구하는데 그 주어진 일이라는 게 범위가 협소하고 작은 규모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ENTP하고는 잘안 맞는 겁니다. 엔티본 시야가 아주 넓을 뿐 아니라 매우 유연하기까지 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 장점이 신입 시절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업무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게 상사라도 싫은데 이제 갓 입사한 새파란 신입이 나하고 관련된 일을 두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잖아요. 바로 찍힌다는 겁니다. Nope. 근데 사실 엔티비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주 정확하게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엔티뿐인은 그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보다는 다른 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한 말은 회사를 위해서 한 말인데 그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진짜 충심으로 낸 제안인데 왜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지? 이러는 거죠. 이건 진심일 수 있어요. 본인 출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업무 좀 편하게 하려고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보이니까 자기한테 자꾸 그런 게보이니까 그래서 한 제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NTV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크게 돌아가는 것들은 눈에 아주 잘 들어오는데 미세한 것들은 잘안 들어와요. N 유형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ENTP가 그런 편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다가 그걸 잘 숨기지도 못해요. 겉으로 다 드러나죠. 작은 부분을 잘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설사 본다고 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ENTP 중에서 아주 많아요. 좋게 말하면 스케일이 좀 있는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 디테일이 약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큰 그림에 집중하다가 아주 기본적인 걸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티켓, 예절 같은 겁니다. 이게 의외로 아주 중요하거든요. 보통 신입은 태도, 좀 지나면 능력, 팀장급 이상은 리더십을 본다고 하잖아요.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팀장급으로 입사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신입이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태도가 불량하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리더십 따위는 아무 쓸데 없는 경우가 많고요. 신입은 그렇다는 거죠. 아, 그 친구 싸가지 없네 이런 소리 듣기 시작하면 사회생활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건 작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절 같은 건꼭 집어서 뭐라고 할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업무에서 하는 실수는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해도 바로 약점 잡히는 겁니다. 평상시 엔티브의 태도에 대해서 막연한 불쾌감을 느낀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엔티브는 관심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큰 그림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주어진 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뻥뚱하게 타인의 영역을 터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쓸데없이 적을 만들면서 약점은 약점대로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 때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걸 잘 극복하고 조직 내의 위치가 중간 이상으로 오르면 ENTP의 장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니다 엔티베 기질이 약점이라고 했지만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타인이 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자기 업무인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일에 오히려 흥미를 느끼거나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들이 ENTP. 가능하면 처음부터 이런 업무를 맡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적인 인싸 유형이죠. ESFP, FP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